스수투성이에 이룬 것 하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 지친 발걸음으로 집에 내일모레 점점 낮아질거야 지난 일이야 가끔은 여전히 많이 힘들겠지만 오늘도 내일도 꿈을 향해 나가 아 괜찮아 걱정마 너는 충분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. 괜찮아, 잘했어.